만질 때콩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하죠 그냥 날콩이죠 뭐 우리 삶은 콩이 아니라 그냥 원래 콩 콩이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딱딱한 모양이 이렇게 만져진다 그럼 그건 거의 100% 유가종입니다 되게 이런데 이런데 만져서 아니면 그 정도 콩 모양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넣은데 전체가 이렇게 딱딱해질 지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딱딱한 필러가 만져지는 것 정도는 사실 돌처럼 만져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돌같이 만져지고 그 다음에 겉 표면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아주 뭐 뭔가 삐죽삐죽 올라간 우리 인터넷에 세균 그림들 있잖아요 삐죽삐죽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수, 그 기, 수레처럼 기레, 기레처럼 생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그런 모양으로 그 표면이 만져지면서 돌처럼 딱딱하다 그러면 육아종일 가능성이 거의 100% 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진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유가종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요? 네 요즘은 육아종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죠 제가 사실 스프링어라는 미국 출판사의 최초로 육아종에 대한 얘기들을 어, 언급하고 그것을 확실히, 확실히 정의를 했는데 유가종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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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고, 그 정도 콩 모양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넣은데 전체가 이렇게 딱딱해지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딱딱한 필러가 만져지는 것 정도는 사실 돌처럼 만져진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돌 같이 만져지고 그다음에 겉 표면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아주 뭐 뭔가 삐죽삐죽 올라간 우리 인터넷에 세균 그림들 있잖아요. 삐죽삐죽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수, 그 기, 수레처럼 기레, 기레처럼 생긴 이렇게 삐, 삐죽삐죽 나온 그런 모양으로 그 표면이 만져지면서 돌처럼 딱딱하다 그러면 육아종일 가능성이 거의 100%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만져져요 육아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만져진다면 그게 내가 옛날에 넣었던 필러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필러고요그 다음에 만졌는데도 어우 내가 보기에 또 이런 이런 딱딱한 딱딱한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 딱딱하고 겉은 우들두들하다 그러면 육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리고그 반드시 육아종 치료를 할수 있는 전문병원에 가서 초음파나 이런 것들로 진단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어나 막연하게 육아종 생긴 것 같아 뭐가 만져져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의뢰해 주십시오